안녕하세요 게임내레이터 라쿠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원래 5도랑 가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4도랑 가려피피칼날 만능에 돌 파이크입니다 뭔가 단어만 나열해놓은 느낌이라고요? 어쩌.. 저의 불쌍한 상대는 미드 미스포춘입니다 무려 직공을 들고 왔네요 아! 무슨.. 무슨 미드.. 미스포춘이야! 반대 맞고 그냥 계속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불쌍한 건저 같습니다 우리 에코가1렙때 튕겨서 리시를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갱 언제 오냐고 닥달하니까 결국 맞주긴 했네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갱을 얻었으니 호응은 최대로 해줍니다 역시 정글러 오이 정글러 나는 난널 믿고 있었다고 파이크가 도란의 검을 많이 보면 좋은 점이 들교환이 깡질과 흡혈룰로 그냥 뭐랄까 되게 미쳤습니다 돈 손실난건 궁극기로 메우면 되고요 만능의 돌에서 가장 안좋은 효율의 룬이 바로 유성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끌면 안맞습니다 슬퍼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스킨,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프로젝트 파이크입니다. 이 스킨에는 한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올해 2019년 생일에 선물 받은 스킨이라는 것입니다. 준나 부럽죠? 네, 차랑입니다. 바텀에서 에피타이저, 주식, 후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아니! 왜! 왜! 조야가 안써져있 에이보냐레 눌렀는데 안써졌어 방금 사실 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바텀에서 한번더 싸우는 것 같더라구요 화이크는 항상 그렇듯 소규모 한타이선오지랖쟁이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란검 때문에 돈 손실난 거못 메꿉니다 궁국기로막 다칠 때마다 친구한테 빌린 돈 갚는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싸움에 참여해줍시다 불츠를 죽이고나서 보니까 제가 스킬이 하나도 없, 없습니다.. 예. 그 와중에 저 팀은 콩콩이 오디는데 겁나 아, 세네요 이번은 진짜 배고파서 탑으로 갔습니다 진짜로 배고파서요 포까지먹고 이번에는 과식했네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파이크 자체가 도랑검을 많이 안 가더라도 싸움을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주는 팀원과 정글러가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친구를 정글로 파이크. 보내놓습니다 근데 그 싸움꾼이 죽었는데 괜히 나대면 나도 죽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 오늘의 교훈은 무리하지 말자입니다 후, 너희들은 이런거 하지 마라 미드가 가장 빡치는 건 언제일까요? 갱당할 때? 미니언 웨이브 뺏길 때? 어? 이것도 빡치는데 바로 블루를 뺏길 때입니다 건방지다 혼내바르다 넘바른데요? 금방지긴 한데 하지만 우디르는 여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 응? 역주행? 아니 그걸 내가 왜들어 거길로 우디르가 역주행하는데 저건 팀이 알아서 잡겠죠? 저는 대신에 아칼리를 못잡았습니다. 까비 아니 기동력 너무 적폐인거 아니야 불굴의 진념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의지의 한국인이거든요 옆에 잘큰 가린이 있은니 당당하게 끌고 어둠의 수확이 든든하게 있어서 바이브했습니다 그리고 빠시려는데 우디르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궁극기 쿨타임이 5분 즉 전멸이 없는 우디르는 슬프게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루아,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지 죽어야지 예전부터 많이 하던 조합이긴 한데 정글 에코 미드 파이크 조합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균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아무리 잘 커도 이렇게 혼자 나대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 날개도 친구가 어, 있다구. 어? 어? 끌만 안 됐어. 살아갔어 진짜. 코너 속에 코너. 슬픈 이지리얼의 어. 비루한 삶. 어. 어. 어. 까. 그가 누가 이 시간. 말해. 파이크가 피피칼라를 가면 공속 증가가 있어서 티아메과 더불어 그냥 라인클리어력 고자인 파이크에게 생명을 주듯 미니언을 빠르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니언 같은 챔피언도 빠르게 잡아줘요. 야, 용이 보다. 아니 근데 정말 도움됩니다. 진짜로요. 그아 근데 이거, 이거 파이크한데 개좋다. 살짝 양냄새가 나긴 하는데 전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가지 알아둘 것은 자도나를 가면 확실히 라인 클리어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데미지가 세서 싸움을 잘 만들어주는 정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미드정글 듀오하세요.